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투표자입니다. 1번. 게임의 진행을 원하시면 동그라미, 중단을 원하시면 X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. 미친 거 아니야? 선생님 잘못했어요. <웃음> 제발. 제발. 제발 살려주세요. 집에 가야죠. 제발 <웃음> <집어> 보내주세요. 살려주세요. <웃음> 동그라미. 제발 그냥 내보내줘요. 시고나 가동라미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기회의 문을 완전히 닫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.